루이비통 어뷰 루시안클락의 프로모델이죠. 저희가 익명의 제보자, 익명의 기부자를 통해서 이 신발을 입수했습니다. 스테터한 분은 랜덤으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물론 사이즈가 맞아야겠죠. 너 신발 사이즈 뭐냐? 6 0요 60? 네. 탈락입니다. 제이슨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루이비통 신발 어, 루이비통 okay. 스케이슈즈너 신발 사이즈 뭐야? 저265 265 65? 네, 665왓더 헉? 신데렐라를 찾았습니다 너 이거 신어볼래? 이거? 어, 오늘 이거? 어, 이걸 타라고요? 오늘 신어보고 탈래? 이거 얼마짜리? 맞춰봐 100은 넘겠지? 오 마이 갓 이걸 타라고 뭔가 부담되는데 <웃음> <웃음> 이거는 150만 원이 넘습니다. 오 마이 갓 근데 주는 건 아니고 no? 오늘만 오늘만 신어 오늘만 뭐, 신어보는 거. 나 이거 찍어도 돼? 응, 내가 찍어줄게. 오 씨, 이게 대체. 야, 노이. What? Okay. 자, 그럼 오늘 제이슨이 찍는 걸로 합의 봤습니다 oh, okay. 오, 오케이죠? <웃음> 어우 씨. 레이 다운, 레이 다운 다운, you know what I'm a y i n g 와100 얼마짜리를 내가 지금 이걸 신고 탄다고? 오케이 okay. 한번 해봅시다. <웃음> oh, okay. 자, i s t try. f s t try f 오케이 i p e 될지 모르겠네. 이 <웃음> <shit. 웃음> 와, 진짜. 진짜. 진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델진델 진짜. 진짜. 델짜 진짜.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만원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만짜 정도 진만원 네, 네, 기술 하 진짜. 진짜. 진 여기 그치 <웃음> <웃음> 아 집중하면 되네 스케이트, 드 로이브 동동 슈. 트리 켰을 때 어땠어? 네, 일단은 신발이 무겁습니다. 보드 느낌이 잘안 나요. 엄청 두꺼워요. 어, 엄청 탄탄해요. 좀 많이 크게 나왔고 제가 2665인데 0 2775를 0 신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흘렁흘렁 하긴 했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쿠션, 쿠션이 좋아요. 예, 네, 쿠션이 엄청 좋습니다. 이 신발이. 저한테 딱 맞았다면 신나 신을 만 해요. 네. 얼마를 주면은 이 신발을 살수 있을 것 같아? 아. 어... <웃음> 어, 제가 만약에 산다면 한 50만 원 주고 살것 같아요. 예, 네, 50만 원 정도는 해야죠. 그래도. 로이비통 로고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도 보세요. 섹시. 아. 어? 이런 멋진 브랜드에서 이런 과나오게고맙다 이런 소 한마디만 하면 걔를... 아, okay. 루이통 I love you Hit me up Sponsor me You already know <웃음> Nice try!